네, 그러면 어, 이 시간은 <웃음> 어, 중간지원조직 10년의 기업, 전국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마을난들기 정부의 공동위원장이신 권상동 어,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지금 시간이 40분 정도 이렇게 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40분을 다 이렇게 발표하는 데 쓰시는 건 아니고요. 아마 적당량 뭐 15분 20분 정도 발표를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미리 하게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권상동 어,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불좀해야 불좀 되죠? 네네, 불좀 꺼주십시오 네. 네, 준비되셨는가요? 마이크를 쳐주세요. 예. 여분은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고처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이없었요그 사람들이 필요않 이게 모아서 지수해고 있는 이 없었을 가취에을했었죠 저희가 을 앞서서 습 저희 그 조례를 만들어고 사실 최창급 도색한 로드일까지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조례를 만들고 인 사무실 못가를는 그런 용상가 그래서 일회의 서러움을 위원장으로 인이하고 해변하는 시험을 위한 당시 조례를 고단고요 일단 공기는 빨리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죽이 지 못했고 다시 못했을 것요그 다음에 저희보다 인질 빨리 홈트라 센터가 있습니다. 안산입니다. 그래 안산이 저희랑 또 같이 사월 동안 오픈을 했는데, 저희 부담이 주입 안리 오픈을 했는데요. 저희는 안산 센터, 다른 센터에 비해서 훨씬 더대 선배가 생각할 필요가 니다 하면, 저희는 조례도 답은 없이 그냥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산 센터는 조례를 다 만들고, 부담이 타고 처음으로 출발했던 센터입니다. 보통 우리 시하오 구매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원 발매분들에서 허경부채로 근경과 계속 성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여서 어, 시화국제들과 관련돼서 어, 계속 근경과 그, 대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아졌던 힘으로 조교들을 만들고 센타를 만들어낸 과정을 걸쳐갔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여러 개의센타들이만들어져다는 과정을 걸쳐갔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총 3명이 있습니다. 센타장한 명.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네, 네. 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 원래 해서 저희가 무슨 센터장 뭐 치대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한 명의 인건비를 만들어 보자라고 는 있습니다. 5천만 원잡아놨는 처음에 사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별에서는 6급의 계좌님 일년 정도 계산을 했던 모양이어서 한 명의 인건비 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해 보자 라고 하는 거였데요 어, 당시에 뭐 저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고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센터라고 하는 것이 한명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다 하는 것을 같이 했었고 회사에서도 사실은 그 얘기를 꺼내기 대단히 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하는 것 헥타부에서 진행했던 그 콘테스트에서 강희 씨가 2억의 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상금 2억을 어떻게 쓸 거냐, 마흔 석체와 관련되어 있는 국도부에서 상금 2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건였는데기에 의견은 그냥 엠프데이면서 참여했던 마흔에게 상금을 주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 대부분의 의견을 냈던 상금을 주면 그건 리바식 구역을 묶은 거였는 그냥 2억을 날릴 거, 집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뉴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뉴욕을 2억 5천에서 지나고 5천 단으로 진행해보지 않고일0의 입장이 었되고요놀이들한1 0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어떻게 받을 거냐? 종례도 없고 위탁이라고 하는 개는 자체가 없었던 어떻게 받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좀 하고 있는 차례 어, 지방의제, 그러니까 지금 지원단말 저희 협의에 그 지방의제가 행정부지 정부를 갖고 있는 상황이 거기를 통해서 그걸 받은 명으로 해결해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당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 중요하게 시작을 했던 때고 50여 금액이 내려갔거나 내려간 이유가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인식을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식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로 올리면 이게 위에 가서 대한 당략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뭐 하는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택에서 호퍼들이 하던데 그걸 왜 이간에 나학교 아가추어 앨 아가추어 전혀 전자공학 정보를 했니고 대학을 전달한 이후그 다음 소위 말하 대학을 어린 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에서 봤을 때 앨베스 리허을때사전히 아가추어 에베스기다가강 왼쪽으로 죽류 앨베스 리허 활동가 제가 알리 드릴 때 외부죠. 할고 같은 것들이 우리의 주요 입장에 서 계속 깍뎌나다가 이제 일을 내던 거고요. 그리고 어1 2월에 4,800원으로 제가 지원자 12월까지 어 이에 약속을 드지만다안나갔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주던 공고사업 회사는 고어 센터를 지원했던 회는다투로를제료을 만들어서 어 7월까지 그냥 서 있는 상 네, 주변들이세월진과정좀라사이고요 2016년부터 을 조금 넘긴 니다 뭐, 그래도 여기 전국에서 가장 작은 뭐, 주가의 형이고요 50만 인만이라고 쓰긴 했는데 30만 미만 정도 쓰는 것이 더 정확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닮으시는 창품이 21만 4천 명 정도 살고 있도록 포도시고요그 보니까 여전히 가장 작은 규모의주가주니다 주로 내쫓기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이 아니고 좀 하신 방식이고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어, 약 5년 동안 여유난사를 다한 번도 내비지 못했습니다. 강의를 나누고 나서 그래서 강의 100% 제가 혼자서 가봐 하는 상태에 비해서 약 40개 정도의 강자를 다른 데다니고서배고내신는 녹음해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단단히 외워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소화할 수 있게 는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조금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좀 번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환경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그리고 사업 공부로 서도그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지원하는 대예요그 이단의 마을은 대단히 여러 개의 사업들이 요즘에 반려동물 때문에 그가아기로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요청을 받아서 진행 하시기 다그부에서 이런 노 못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한 나라를 우리가 기수없다 당시에 가 센터를 건드린 당시에 마루라지 연구회에 대해서 제형신입단체에 대해 도 하고 제형에다가 마을 인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마을 인사들이 단한 번도 동의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연구 모임만 입점을 요구하다 연구 모임이 사실은 4일 넘었습니다. 지속될 수 있는 택당이 없죠. 왜냐하면 1 2단체에3 0짜리가 아닌 연구 모임은 현장에 없는 연구 모임이에으로만 보는 연구 음, 모임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없는 연구 모임이 그냥 주지 않다고 보는 과정이에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그 바라봤던 2007년에 바라봤던 지역의 상황인데, 지역의 리더들을 허약하고 정부가 앞으로는 에배를 하지 않고 내신을 놓 뒤에 회지가 없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통이 없었죠. 일단 어디에서 왔는가 하며 불안경부에서 도로 내려왔을 때도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이게 굳어져서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까지 내려올 때 이미 서류를 낼수 있는 것 아는 어부들 당장의 사무원은 무료맛고, 무료맛고, 무료맛고. 시민사에 그냥 시사회가더 중요한 것습니다 비교하면 여기에 더 지역인들 사람들 중에 일부가 는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이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어야 되냐고 사회적 기업을 갖고 마을 중요한 이 마을 리더로 만들 마을 리더로 갖고 마을이 얼마 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현수라는적시에서들되 그러다 보니까 시사회 원래 있었던 드라마 훈련되어 있는 활동가로다 주지 않도록 없어졌라 아까 질문 중에 마을만들 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냥 갖다 놨어요. 주진 조직하고, 소고입 지원하고, 지원, 지역의 자동 조사하고, 현장 지원하고, 사례 조사하고, 이런 편인요 지역에 그냥 생각 마을 같이 지역에서 빼버리고 나면 자 지역 자원 조사에 어떤 시사회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이 있습니다 소보이들 많이 안으갔었죠그 현장 지원 소보지 않는 현장 지원을 왔었고요 주민들도 주변에 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른들께 지나고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 g r a i a s 이 장으로 어, 직원센터 부분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사람을 위해서 가는람을해서을소개을해드리면아을해센이 사람을 이 사람을 위서이 사람을 위고서이 사람을 아해것이은람요 어, 해서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일숙한 쪽까지. 각이렇어 하는 거지. I don't w a 하 t people 고 o g e 라고 하 t of here. I don't want p e 딸 p l e to get o 로 t of here. 사 o I don't want to 라 e t out 요 f h e r 사라는 o n 하는 a n t to g 고 t out 고요 h 사장 이런 d 입니다 업자로 의식한 것입니다. 그쵸? 그냥목에장 사무국, 여쭤만한 시민단체 활동가로 의식한 것입니다. 근데 20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이 지금도 목장이라고 뭐, 부르고 지금도 본사장이라고 부르고 그분들의 머릿속에 가임되어 있는 저의 모습 지원센터의 활동가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들었습니다. 어떤 데, 제 업체의 사장으로 어떤 업체 활동가로 또 어떤 때, 요즘에는 더 드러난 게 있죠.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 심사재단이 심사위원. 아닌 심사위원, 그리고 또 어떤 컨텐츠는 억자라는 방법에 대해 는데요 de vale. 보움드렸지만 사업이 워낙 적으니까 공포차로 이익을 하고 그렇게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놀람> 저희 센파티다우인데요 보통은 저희가 예상된 교육지원대가담당 하고 있습니 예전에 기념관절과 대회였죠 그 기념관절은 그 기념관절로가 기념관절이라고 할수 없어지면서 원래 같이 학교들다 맡고 있었던 교육교육업원은 교육청에 교체만 해주는 입니다 어떤 분지 아시죠? 네, 어, 저희 마을만 들기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한 보고 드렸지만 주민들께 직접 들어간공고예산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센터에 들어오는 2억 정도. 한 3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교육협력계예산안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단 교육촌은 오래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치면 염적인 도밖에안 돼요. 저 디지털 분를했었 그러니까 집이 계속 따 다른 부서에 그걸 이것저것 섞여있 이렇게 여러 개의 부서가 된 이유는 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 여러 개. 실질로 마을에 나서 이렇게 500개가 는 사업들이 시에진행죠 그래서 초기 약 4년 정도는 실 그게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리더들은 대단히 열심히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도로통한 뭐, 도시에 살았지만 보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자를 어쩔 심는지 노출을 언제 따른지 알턱이 없었죠 그래서 도업은 못 봐서 표는 없고 대신 도업 날렵협도는 못 봤어요 언제 파손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어느 걸 쓰고 약은 뭘 지는지 알아야 마을 리더들의 시간을 저기 50개를 그 다품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면 제일 바쁜 철이고, 이때는 되게 막쁠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빼놨는데, 이건 지난주일주일도 되게 막 여기에 가했었는데그내 좋은 지 이런 거 계속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전적으로일어나는그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처 첩의 신단체협의회가 하트다 이 나머지 지역의 대학교육으로 진행이 데요1 0여반정에서 어, 계속 이런 작은 이게 적절 때가 맞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간자한 호텔 정도로 확 뛰었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마이너스랑 마그레스 120만이 떨어졌다가 300% 300%까지 올라가다가 줄어들어 그 는상황 계속 연속요 어, 저는 솔직제기있서는 <웃음> 사실 돌과서가 없었어요. 나 다양한 시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시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볼수 대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 어떻게 변화해 볼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이 많이 있었는데, 제일 저만 떠서보 뭐였냐면, 사실은, 노업교구센노업교센터에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진행하고 있고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이민들과의 그, 관계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노업교센에서 대단히 여러 개의 문과 그러니까, 보육료 가지고 있죠. 그데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지 예산을 있어서, 어라, 어라, 큰한 해서 더나아큰 힘으로 작용한다는것 아니라 사는 후에 남았습니다. 그 전에 몰랐다는 거죠. 노업교구센터가 맨날 싸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농업사태에서 뭔가 조직을 만들면 노조까지 조직을 만들니다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니까 한쪽에서는 안끝겠다라고 하면 계속 단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만들어 놓은 게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여자 뭐 회의를 해보고 그 여러 번 하고요 특적협조의이 그뭐 이런 것도 제안을들여서 한두 번씩 제안을 하고 진행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그래서 so, 면병 지자체에서 무장하 속도돼서 가고 있는 들이 있죠 지자체장이 시키면 기가 갑니다 그 내용이 무지되면에 어마어마한 입다 <웃음> 저희는 그, 지자 그런 얘기 한번 나눠주시기 바다 나를 심했겠지 나를 나를 심했 나를 심했겠지 나를 심했겠 나를 나를 지 비전과 근력은 같이 남겨놨고요 어, 센터 토우 예산은 날려갔었는데 세미있 n e 요 t 터 그곳에 있게 행정에서 하는 방법입저 지역에서는. 나머지는 다장에니다 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것이라고 하는 저희가 하다는 거죠. 지 지역에 있는 업체 이게 100만원짜리면 80억짜리든 상관없이 서류를 만드는 데 많이 하셨습니다. 서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그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비용할지를 알려드리기나서만 서류를 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단체가 결합해서 서류를 써주면 그 이후로 탈락시킵니다. 이것도 한 가지가 있는데요. 행정에서 보통 많이 오시죠. 아마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센터가 특히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 동장님이 여기를 꼭 붙여달래요. 우리 면접이. 여기는 이만한 나름 사이때에 여기 꽃 붙여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킹 시니어들 여기 꽃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3전차대단에 그걸 이후로 여덟 개를 떨궜습니다. 그 상황이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할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런데 여기는 복벌이 로비에서 여기는 의원님이 로비해서 그 이유는 탈락시킵니다. 라고 해서 탈락시켰습니다그건 복벌이 무장이게 어려웠어요. 이자리첫년 1946년 1947년 1 9있8년1년이지4 8년이9 4에이제9거에 대해서 4 9년 1948년 1 9 4 9그 1948년 1949년 1948년 이9 4 9년1 9에8보1서4 9년 1948년 1949년 1 9지8년 1949년 1아4는년 1949년 1 9 4 마주에 탁을 센터가 게 d 센터를 c 이 t it up, r u 똑같은 업무를 합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거기 내부의 t u 이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 활지 i 센터 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up, r 있 n it up, run it up, run it up, run it 부족한 u n it up, run it up, run i 지 up, run it up, run 센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활동 지원센터는 MPO 지원 센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국에 다섯 개 국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센터가 우는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주목해서 말야는게지속가능발전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버거러스 조직이고, 통상의 직원센터 중간중간에 얘기하는 조직은 협의회에서 덥지 않은 부분입니다. 근데 버거러스라고 하는 것에 개념이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하청을 받는 것 하청을 받는 것 그래서 현장의 업무를 그냥 단순하게 대신하는 것은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물론 규식의 관계에서도 이기도 하고 지그러져 있는 게많일되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지원센터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따는 것은 협치라고 하는 부분이 깔려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에서 원리를 찾고 싶습니다. 일단은 단공이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거나 마이가 떨어지거나 아니 다른 업들에 보조의 시간을 낼수없그급속도가 떨어집니다. 다음에 또한 가지는 행정관의 부서간 경쟁이 심해질 때, 공권 경쟁이 도중 그럴 때는 그냥 받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을의 주민들이 지칠 때입니다. 마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큰 사업을 하다 보면 가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가격들이 조금 더 첨예하게 그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렇게 옆에 방을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활령이확 떨어져 버리고, 행정이나 주원센터를 암기조차 나눠도 마을 활령이 떨어져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센터에 있는 사건자 내지 지원단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입간이다 보니 하나 보면 지치니 그리고 약 3년에서 5년 주이고매이수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보면 이게 제대로 막상 내가 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 부분이 커질 못죠 그러면 그 당시 모로그의고민에 빠졌을 때는 좀 <웃음> 커지게 되는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같 볼게요. 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간 지원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러니까 행정에서 업무 위탁한 조직 무성격에요 근데 자발적인 우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조직의 행성이 약간 업무 위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게 어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 행정이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행정 운영을 하는 어, 여러 가지 나특별전의가있어요라하는 어, 그, 그, 쓰고 있는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명게 선언하고 그것을 지향 그런 조니다 그렇지 않은 조직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골프학대역이니까, 녹철제역이 아니라 체육관 협의에, 아니, 체육관 협의에도 사무국이 있고, 사무국대회에서, 협회원들에 그, 예, 힘을 대신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을 합니다. 그다 판매 마케팅도 진행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의문 없이 마찬가지로. 아닌 지원센터 이야기하는 것왜 뭐, 혹시나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시라고 하더라도 적당하지 않은 것핵심을 말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본력을 낳는다고 하결정보을낳고 하는 것입다 결정보란을 낳고 하는 것은 진입을 놓치해진다 이럴 때 대신 그것을 지향해 낳때 적어도 중적으로지옥수있다 그렇게 말씀 수대회처럼 되고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자체 잘못하면 그런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꼽에서 새우가 옵니다. 반복을 시간이라는 고 그래서 지금 권장동 의원님께서 한 10, 10년의 세월을 축약해서 얘기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축지법이라고 할때 땅을 접는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0년을 이 접어서 뭐, 20분에 30분에 다설명하거는 이해 시키기도 어려울 것같아요 그래서 어, 식사를 하시면서 에너지를 기축했다가 이 시간 이후에 열1 어, 0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7시에 뵙도어가겠습니다 권상동 위원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웃음> 7시까지 이 자리로 모셔서